반갑습니다. 초롱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각 단계별 투자를 할때 어떤 점을 조금 유의를 하고 또 어떤 걸잘 챙기면 수익이 좀더 극대화되는지 그런 투자 꿀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단계별 투자 꿀팁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음, 재개발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어, 제일 먼저 재개발 구역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죠. 어, 요즘은 어, 저는 부산에 있는 부동산이잖아요. 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년도 더 이전부터 부산은 웬만한 괜찮은 지역들은 어, 이렇게 구역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의 구역 지정이 앞으로 될 만한 곳이 어떤 곳이지? 이러면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그렇게 아직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구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먼저 선 진입을 하시려고 얘를 많이 씁니다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지정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거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어, 여기가 구역이 지정이 될 거다 하고 미리 선집을 하는 선진입을 하는데 너무 가장자리에 투자를 해서 어, 나중에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된다면 이쯤에 뭘 하나를 샀어요 잘려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어, 부산에 쉬운 예를 들면. 어, 제가 취급을 안한 구역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도 쉽지 않고요. 어, 취급하는 구역 중에 대표적인 곳이 양정 3구역이 있어요. 이게 양정 교차로에 여기가 양정 3이고 요렇게 양정 1이고 여기 k 시시고 골드포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입주가 되는데 어, 여기 양정 3구역이 앞에 있는 상가 부분이랑 그 다음에 1구역과 3구역 사이에 가운데에 여기 주택들이 좀 빠져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가장자리에 되겠거니 하고 사고 계셨다가는 구역 지정 전에 진입을 할 때는 거기서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챙기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미리 선집을, 선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어, 권리 산정 기준 일을 잘 이제 챙기셔가지고, 어, 그 전에, 어, 입주권을 뭐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나누어서 만들 수 있는지, 어, 그런 걸 바라보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근데 재개발은 지금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어, 이런, 이런 지역의 재개발 구역이라 해도 평당가를 따져보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미리 가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정말 유의하셔야 됩니다. 선진입한다고 했는데 평당가는 거의 뭐 평당 2000에 육박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 이상 되는 부산 같은 경우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대로 진행도 안 된다든지 나중에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선진입을 한다고 나름 개수를 뭘 쪼개난 걸 덩치 작은 걸 이렇게 샀는데 분양권 자격이 없다든지 그런 것들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 분양권의 그 요건은 첫째는 주택이어야 해요 주택 주택공부상 주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토지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60제곱 이상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고 주택은 무허가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89년 물론 3월 29일 이전에 항공사진에 있어야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주거용으로 그 무허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걸 증명이 가능해야 이제 그런 분양권이 나오거든요 그 일번 요건 그 다음에 토지가 6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그런 요건 물론 주거용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지 경우에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150 이상 충족해야 될 면적이 다릅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나중에 권리가액이 어, 분양받을 최소그 분양값보다 좀더 크다든지 하나 둘세 번째 안에는 요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 흔히 실수를 하기 쉬운 게 오피스텔을 하나 사는 거죠. 오피스텔. 공부상 업무용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쪼개기를 한다고 그 땅을 주택을 한두 개를 사가지고 오피스텔을 지은 거죠. 그리고는 각자 등기를 해서 분양권 나온다고 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중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 단계가 들어가겠죠. 어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할 점에는 이미 이때는 조합 슬립이 된다 하더라 된다 하더라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예전에는 이렇게 선진도에는 프리미엄이 5천만원 미만도 많이 있었고요. 어 덩치 작은 거, 뭐, 무허가 이런 거, 뚜껑 이런 거, 하나씩 주워 놓을 그런 물건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조합 설립인가 전에 그 이런 진도인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을 계산해 보면 거의 뭐 2억 후반대, 거기까지 가 있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어, 물건을 이렇게 매도사장님들한테 어, 명함을 드리고 받았던 그런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어, 전화를 한 번씩 드려봅니다. 혹시 파실 의향이 있는지 전화해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구역에 계신 분들이 뭐 벌써 관리처분인가가 난 걸로 착각을 하시나 이렇게 싶을 만큼 어, 프리미엄을 너무 터무니 없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구역들도 있어요. 그왜 이렇게 높게 부르시나요? 여쭤보면, 어, 어, 인근에 재개발하는 데는 뭐 평당 그, 그 프리미엄을 다 보탄 게, 더한게 이미 프리미엄이 4억이고 5억이던데요. 어, 우리도 나중에 짓고 나면 그거 못지않게 대단지가 되고 뭐 같은 구 안에 있는데 어, 프리미엄 뭐 2억 5천 3억은 받아야죠 하시는데 거기는 진도가 조합 슬립이 이제 막 이렇게 됐고, 시공사 선정도 아직 하지 않은 그런 진도인데, 이미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어, 먼저 많이 가가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 기회의 그 비용이라 해야 됩니까? 어, 오랜 세월 동안을 묻어두고, 어, 기다리게 되기 쉬운데, 자칫 진도가 느린 곳은, 뭐, 40대 때 사서 환갑잔치하고 들어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 그것처럼, 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진도를 똑같이 프리미엄을 이렇게 산정을 할 수는 없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합 슬립인가만 났다. 프리미엄을 인근 대비 얼마를 받아야지라면, 어떤 걸 제일 조심하셔야 되냐면, 기존 인근에 이미 관리 처분까지 나고, 이미 이주까지 다 하고, 프리미엄 예를 들어 5억이 형성돼 있는 구역과,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슬립 인가가 났어요. 어, 여기랑은 나중에 뭐가 가장 크게 다를 수 있느냐 하면 조합은 분양가가 다를 거예요. 조합은 분양가. 어 예전에 이미 어, 조합 슬립이 됐고 사업식 인가가 났고 간평을 받았고 이런 데는 조합은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비교적 비사봤자 뭐 천한 1,200 안쪽 이랬는데 지금 이제 조합 슬립 인가가 나고 이게 나중에 사업식 인가가 나고 이런 구역은 조합은 분양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똑같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을 안됩니다. 프리미엄을. 그러니까 투자 꿀팁이라 하는 거는 내 돈을 많이 풀리는 것도 투자지만요. 바가지를 쓰지 않는 것도 투자예요. 지키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합 설립 인간은 나중에 분양가가 조합 은 분양가가 얼마일지 진도 대비 어느 정도는 주변 시세하고 그걸 다 견주었을 때 기회비용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적정 수준인 그런 구역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그 초기 단계에는 그 다물건자들의 물건들을 그냥 이렇게 나올 때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개발 지역은 집이 10개라도 하나만 나오는 그런 그 규정들이 있어요. 조합원의 그 자격에 대해서 어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고요 아까처럼 구역 지정될 대그 초기점에는 구역 바깥에 벗어나는 거, 언저리에 있는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가 되고 나면 다주택자들의 물건을 분양권이 나중에 없을 그런 물건 이거는 초록소장이 가끔씩 전화를 받습니다 어 이미 다지역에중개를 개업하신 소장님들이 전화가 와서 어 소장님 처음 개업해 가지고 물건 하나 물건을 주길래 중개를 했습니다 판단 그러니까 팔아드렸고 사겠다 해서 사게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 재개발 구역의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고 챙겼어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걸 못 챙기고 중계를 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매수하신 분이 분양권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도자는 어, 네뭐 그런 거 있다 없다 말한 적 없었고 안 물어봤지 않느냐고 나 책임 없다라고 그냥 팔아줬어 나는 팔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밤잠을 못 자신다는 그런 전화를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어, 그런 거잘 챙겨야 됩니다 조합 자격 어,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슬립인가가 되고 나면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오죠 어, 이때쯤 되면 어, 어느 정도 단지가 규모가 크고 사업성이 좀 있는 어, 그런 지역에 이제 재개발 구역에는 어, 일군 브랜드들이 경쟁적으로 막 들어옵니다 시공사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어, 그러면 조합원들이 갑의 입장에 가게 되죠 시공사가 이제 어운 입장이 되어서 굉장히 잘합니다 조합원님 조합원님 하면서 어,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너무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럴 점에 이제 또 물건을 사려고 전화를 하고 하면 정말로 들고 계신 그 사장님들은 음. 건물주 위에, 뭐, 조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하죠. <웃음> 건물주 위에 조합원님이에요. 진짜. 이럴 점에 전화를 해보면. 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살 때도. 가격이 어느 정도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시고, 어, 대충 예상 감정을 해서 한 얼마 정도 정도는 되겠는지, 어, 침작은 어느 정도 해보고, 이렇게, 사셔야 되고요. 어, 조합 설립인가와 이제 시공사 선정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제 인가되고 나면 곧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어, 이때쯤 윤곽이 나오죠. 그리고 웬만큼 조합에서 쓰는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게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원활하죠. 자금 지원이. 어, 사업의 진도가 훨씬 좀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어, 큰 그림으로 구역 지정 전이 1단계 이제 투자라고 하면요. 구역 지정되고 나서 어, 시공사 선정 요 전단계까지 조합 설립 인가 되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시행 인가 요 전단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 투자가 되겠죠 아주 초기에 진입 하시는 분은 요때 들어가서 요 2단계 때 손을 한번쯤 들고 나가시는 그런 투자자 분들도 계시고요 어, 첫매수해서한 2년만 지나면 일반 세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사업이 1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내가 산 날로부터 2년 뒤에 팔면 세금 계획을 잘 세워서 파시면 사업은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프리미엄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초기 진도의 1단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투자를 잘 해보시면 부역을 잘 선정하시고 하면요 어그 다음에 이제 시공사 선정 후에 각종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해서 각종 심의들을 받게 됩니다. 뭐, 건축 심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 뭐, 환경 뭐 평가 심의, 교육 심의, 오만 심의들이 다 있어요. 어, 교통 영향 평가 쭉다 이제 받고 나면, 어, 거기서 물론 제일 큰게 건축 심의겠죠, 그죠? 경관 심의하고 이런 게 이제 통과되어야 되겠죠. 그게 통과가 딱 되고 나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가 되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면, 요거는 큰 그림으로 관과 이 조합의 관계정리가 끝나는 단계입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이러면 큰 산을 하나를 넘는 거예요. 재개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산 하나를 넘는 겁니다. 사업시행인가까지 이 단계가 10년도 더 걸리는 구역들도 많습니다. 이 구역까지가. 아 이제 이렇게 사업시행인가가 이제 났잖아요.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나면 어, 그때부터 120일 안에는 조합원들한테 감정평가액을 통지를 하게 돼가 있죠 감정평가를 받아서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정평가 금액도 모른 상태에서 깜깜이 청약들을 많이 하곤 했어요 어, 혹시 많이 그 분양평형 신청을 내 감정평가가 너무 작아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아나 어, 이거 안 받을래 하고 그냥 현금 청산하고 나갈까봐 안 알려주고 분양평형 신청부터 받았어요 분양 평행 신청까지를 해야 조합은 자격이 되거든요. 도전까지는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가 분양 평행 신청을 해버리면 그냥 조합원이고 아무리 이따가 지 찬성 찬성 찬성 동의서 다 도장 찍어주고 해도 분양 변경 신청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청산자로 분류가 됩니다. 물론 재건축은 아주 초기에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할때 그때 동의를 해야지만이 재건축은 조합원이에요. 그때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이제 뭐 매도청구를 당해서 떨려나가죠. 조합원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재개발은 언제까지의 분양 평경 신청까지는 와야 여기 분양 평경 신청을 해야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되거든요. 어 이럴 때 이제 분양 평경 신청을 할때아 요전에 내가 사업시행인가 이제 어, 어 나기 전에 샀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감정평가액을 조금 잘 받을 그런 물건들을 이제 또좀 사야 되겠죠. 그죠. 그럴 때또잘 선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초기 자금을 아주 작은 기준으로 가져가서 없는 듯이 묻어둘 건지 아니면 감정평가액을 어느 정도 좀잘 나올 큰 물건을 사서 그걸 가지고 어 분양평행 신청할 때 감정평가액 순으로 뭐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인기 있는 평형을 신청해서 뭐큰 평수를 신청한다든지 일반 분양이 없는 그런 걸 하려고 하면 감정평가 좀 많이 나올 그런 위주로 이제 어 신청을 해야 될 거고 그죠? 어 그렇겠죠? 그런 걸좀 조심을 해서 이제 어 방향을 잘 정해서 어 물건을 사셔야 되고요. 요 전에 살 때는 어 낡은 건물은 재개발은 워낙 낡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하는 거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건물 그 평균 감가상각 연수가 40년인 걸로 압니다. 40년 정도 되면 건물의 감가가 다 이제 상쇄되고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건물 가격은 뭐 철근, 콘크리트죠뭐슬라브뭐 이런 그 건물이 아닌 거 다음에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한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조금 재심하게 보시고 이렇게 사야 되고요. 주택은. 그게 아니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까 40년이 되면 건물을 다 까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덜, 연식이 덜 넓은, 덜 낡은 그런 주택을 이제 골라서 사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런 팁들이 이제 있죠. 그렇게 사고 나면 이제 분양평형을 신청할 때는, 음, 웬만큼, 어, 좀 대도시에, 웬만큼 대도시의 역세권이고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따라주는 그런 구역에 병영을 신청을 할 때는 큰 평수가 있다면 큰 분양 그병영을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어, 재개발 요 프리미엄 가는 걸 보면요. 투자금 대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수익률을 떠나서 투자 금액이 가장 큰건 평수별로 큽니다, 그냥. 예를 들어, 뭐, 114 타입이 있다. 이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100 타입이 있다.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84 타입이다.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 뭐, 75 타입이나 72 타입이 있다.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59 타입이고. 그니까, 러 프리미엄 가는 폭이 큰 거는 평수 크기별로 갑니다. 나중에 추가 분담금 넓게 이제 두려워서, 어, 그냥, 지금 내가 받은 감정평가가 3억인데, 어, 오구 타입이 분양가가 소합은 분양가가 3억이다 뭐 아들 딸들이 내한테 돈 보태줄 것도 아니고 그냥 돈 보태기 없이 내 집값 딱 주고 그냥 요걸로 분양 받을래요 이러고 요렇게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이건 제일 가장 빵점 투자입니다 빵점 투자 어, 내거는 금액이 작은데 보니까 이 구역에는 큰 평수가 좀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주변에 인근 네이버나 이렇게 집값 시세 조사를 해봐도 큰 평수 가격대가 꽤만만찮고 신축 아파트들이 그런 구역에는 내거는 작아도 1순위에는 먼저 큰 평수를 써보시고 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84나 59타입이나 이런건 항상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이런 평형은 조합은 숫자 이꼴 전체 건립하는 세대수인 것 같으면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조합원이2분의1 이하 아니면 3분의 1 정도 수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재개발 지역들이 수익성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런 구역은 남아있는 평형은 주로 84나 59나 75나 이런 타입은 일반 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있는 평형은 그냥 3순위에 신청해도 조합원이 주인이고 조합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다 줍니다. 요걸 가지고 나머지 남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언제든지 주어질 거를 굳이 내가 1순위에 서서 그거 받아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분양 개수가 아, 그 구역에서 좀 귀한 평형이고 인기가 있을 것 같다. 내 간평은 좀 작다. 그냥 질러보는 거예요. 1순위에 큰 평수로 그렇게 지르시고 그다음에 3순위에 일반 분양 있는 것 중에 큰 평형을 신청을 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에요. 분양 평형 신청을 할 때. 어, 그리고 분양 평형을 신청을 하기 전에 어, 이제 재개발을 잘 아는 그런 어, 좀잘 알고 계시는 그런 소장님들과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해가지고 정해서 가세요. 정하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분양평형 신청하는 마감날 거기 가시면 거기 주로 오해소 요원들이 앉아서 분양평형 신청을 이렇게 접수를 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거기 얘기하는 것만 믿고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간평액이 뭐 3억 6천, 뭐 간평액이 5억이 다 돼가는데도 5구 타입을 신청하신 분도 계세요. 안됩니다. <웃음> 미리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분양평형 크기별로 프리미엄은 금액이 큽니다. 어, 근데 물량 소화를 할 때는 오구 타입이나 요런 작은게 입주 때는 굉장히 대단지에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 많다 그런 때는 오구 타입부터 동이납니다 물량은 신혼부부들은 새 아파트에 음, 이렇게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고 싶어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사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구 타입을 굉장히 손쉽게 신혼집으로 구합니다 어, 그 지역에 입주 전체 그 물량 그 물량은 곧 신혼부부 결혼하는 그 숫자 물량과 비슷해요. 그게 부산 같은 경우에 거의 한 17,000 상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연간 그 결혼하는 그 쌍이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입주 필수 물량이 한 17,000 세대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렇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전체 인구 곱하기 어뭐뭐몇 프로 이렇게 하는 그것도 있는데 어, 그것보다 전체 신혼부부 그 결혼하는 사항이 필수 입주 물량이라고 들었습니다. 브라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멸실되는 그 주택수를 더한 게 어, 전체 물량이 되는 걸로 그렇게 배웠는데요. 어, 이렇게 분양평형신청은 좀큰 거를 하시고 어, 그리고 만약에 사업식인가 전에 못 샀어요, 집을. 이때는 가장 바가지 쓰기 쉬운 타이밍이 또요때이기도 합니다. 사업행인가 직전. 곧잡업식인가 난다 카드라 카드라 카드라 이때 가장 바가지 쓰기 쉽고요 이때 샀는데 감정평가 탁 받았어요 아이고야 왜 이것 밖에 안돼 하고 실망 매물이 나오는 또그 구간은 또요 구간점이 됩니다 그런거 잘 감안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때 바가지 쓰기 쉽고요 어, 간평 나오고 나서 요때는 실망 매물 나와서 또 사기 좋고요. 어, 그리고 분양 변경 신청을 했죠. 이제 이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남들이 신청해 놓은 걸 사게 되잖아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죠. 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때는 그냥 주택을 사는 거고요. 요때 매수하신 거는 부산처럼 비소정 지역은 3년 안에 지금 살고 계신 집 반드시 팔아야 배과세가 됩니다. 근데 관리처분 후에 매수하시는 거는 요때 파는 거는 입 숙하고 나서 2년 안까지 팔아도 실거주 요건 갖추면 지금 살고 계신 집을 오랜 기간 동안 비과세를 팔수 있는 그 기간의 승계조합으로서 받는 혜택이 있는데요. 어, 관리처분인가가 이제 나고 나면 어, 이때도 만약에 집을 못 샀어요. 실망매물 나오고 할때 이때 못 샀어요.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주를 하고 잠깐만요. 다음 한 넘겨볼게요. 음, 그 다음 사는 거는 언제 사느냐 하면 어, 요 때요. 이제 요때 사는 거예요. 어, 이주비 신청하고, 이제 막 이주도 하고, 어, 곧 철거를 시작한다 할 때, 요 때쯤에 사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 요 때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때 사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하라 해요. 이때는 왜 그러냐면, 어 그동안은 안 팔아도 됐어요. 관리처분인가 그 전에는 살던 집에 그대로 살면 됐고요. 아무도 나가라고 쫓아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집값은 설금설금설금 움직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주변의 집값을 보니까. 어, 그때는 물건이 내거 하나밖에 없거나 옆집 하나밖에 없거나 어쩌다 한두 개 있거나 이러면 이때는 그래되는게곧 시세이기도 해요. 이때는. 지금은 한 500씩 옛날에는 1000씩 이래 오르던 게 지금은 하나 팔렸으면 거의 뭐 2000씩 3000씩 심한 경우에는 하나가 4억에 팔렸다면 그 다음에 4억 5천에 나옵니다. 이런 게 지금은 시세가 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 팔리는데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하기가 어렵냐면요. 하 살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간이 언제에 이주비 신청을 하고 곧 이제 이주하는 요 타이밍에는 이주기간 요때는 앞집도 이사가야 되고 옆집도 이사가야 돼요. 뒷집도 이사가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내가 팔지 않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받은 게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합시다. 1억 5천에 60% 계산하기 좋게 그냥 예를 들어 1억이라 할게요. 1억에 감정평가를 받았어요. 1억짜리를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한 2억까지 가가 있다고 라 하면 3억에 팔고 그 3억을 들고 나가서 바로 다른 집을 비슷한 거를 하나 사기는 쉬운데 내 감성평가액이 1억인데 1억에 팔지 않을 경우에는 이주비는 보통 60%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나중에 물론 새 아파트 입주할 거는 남아있죠. 그렇지만 집다 지을 그몇년 동안을 6천만 원을 가지고 주변에 가서 집을 사기는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내 평생 나중에 이거 언제 완공돼 갖고 입주하겠노 그냥 막 됐고 아이고 비슷한 집 지금 내 집값 원래 뭐한 1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 올라서 한 4억 정도 준다 하니까 아이고 팔고 옆에 그냥 조그만한새 빌라나 새 그냥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지금 주변에 파는데 그거 사서 이사 가야지 이런 원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사시는 거예요 재개발 입주권을 살때 그때는 옆집이 예를 들어 피가 2억에 나와 있어요. 뭐 간평이 1억짜리예요. 근데 뒷집은 간평이 뭐한 1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아, 프리미엄이 1억 9천에 나와 있네요. 뭐 이게 발리는 거예요. 1억 9천이. 그리고 어느 기간에 또 팔아야 이사비를 준대요. 요즘은 조합이 좀 빨리 이사를 내보내는 하나의 총매제 역할로 이사비를 차등해서 지급하는 구역들도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나가면 예를 들어 이사비 500그 다음 기간 지나서 가면 은 이사비 300그 다음 기간에 하면 2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겨우 그 기간 안에 막 이사를 나가려고 하게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때를 또좀잘 활용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죠.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2주 기간에 사시는 게 물건도 좀 풍부하게 내가 원하는 간평 정도의 금액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골라가 살 수도 있어요. 이제 철거가 됐다. 뭐 아니면 뭐 무허가다, 토지다 이런 걸잘 골라서 어, 취득세를 그냥 4.6 기준으로 그때 이제 사는 거죠. 사기 좋습니다. 이때. 어, 요때가 이제 3단계 투자가 되는 거죠. 3단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조합은 입주권 사러. 어, 요때 이제 지나고 나면, 지금 부산은 지금 요 정도 철거 시작하기 전, 철거 시작을 일부 부분 철거를 했거나, 요런 진도 단계에 있는 진도가 굉장히 많아요, 부산은. 어, 그렇게 이제 사시고요. 그 다음에, 어, 요 때도 만약 뭐 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동호수 추첨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조합은 전체를 조합원이 다 가져가서 바닥 1층이 될 수도 있는 병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살려고 해요. 근데 나는 황금손이 아니라 그야말로 똥손이라서 뽑으면 1층을 뽑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아유 돈 조금 더 주고 동호수 추첨하고 나서 사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동호수 추첨을 했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한 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추첨 딱 했는데 어 내가 그냥 1층 될것 같아서 좋은 층 나오면 좋은 층 주고 사야지 하고 기다리셨는데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추첨 전에 바닥 1층 될지도 모를 때는 4억 5천이었는데 내가 굉장히 잘 뽑았어요. 좋은 동에 고층을 뽑았어요. 5천만 원만 더 붙여서 팔까요? 아니에요. 기본 1억 정도가 뛰어가 나옵니다. 거의 5억 5천. 5억 5천에도 손님 있으면 안 팝니다. 어, 갑자기 손님 있으니까 너무 싸게 파는 것 같아. 5천 더 올려. 그냥 6, 6억 6 이렇게 파는 거예요. 원래 4억 5천까지 거래가 됐는데. 그게 동호수 추첨하고 난 후에 거래입니다. 이렇게 어, 바뀌어지거든요. 이런 어, 단계들이 옵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반반이겠죠. 내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층을 뽑을 수도 있지만 대신 바닥 1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어, 이런 분은 그냥 이때 파는 게더 나았겠죠. 그런 판단들은 이제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딘가 다른데 꼭 다시 뭐더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아 이게 동수 추첨하면 어느 층이 될지도 몰라 그럴 때는 그냥 평균 정도의 금액에 추첨 전에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합은 동수 추첨을 했죠. 그리고 통상 한 3개월쯤 지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해요. 일반 분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집을 짓고 일반 분양일 플러스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죠. 그때 입주를 하거든요. 3년 뒤에. 일반 분양을 하고 난그 후에는 지금은 이제 좀 상황이 다릅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법그 바뀐 법이 시행이 곧 되고 나면 이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입주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거래가 가능해진 걸로 바뀌었죠. 어, 그래서, 그러면 입주하고 나도, 어, 2년 안에는 또 양도세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입주 후 2년 이상까지 가지고 가야지만이 일반 분양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입주 때까지 거래할 수 있는 거는 조합은 입주권 말고는 없네요, 물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언제에 입주 때, 입주 때도 아까 세금이 많아서 팔 물건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2년 후에 크게 흐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투자를 하는 꿀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먼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어 계단식 낮은 저층 아파트 5층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합은 분양가를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지권이 확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15층 이상 뭐 25층 이상 이런 그런 그 중고층 이상의 재건축을 다시 할 때는 어 그냥 조합은 분양가가 내가 그냥 사는 그 집값이라고 보고 사셔야 됩니다 어 싸게 혜택이 있는게 아니고 굉장히 비싸게 어 조합은 분양가를 책정을 할거기 때문에 그 조합은 분양가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가 됩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아까, 중고층 이상의 그런 재건축 아파트는, 그거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아까, 어, 굉장히, 아직 그, 단계가 이런 지역의 재개발, 어느 단계에, 조합 설립인가 단계라든지, 이제 뭐, 구역 지정을 했다든지, 이런 구역에는 프리미엄을 지금 다른 구역에 관리 처분 인간한 요 이후 구역에, 프리미엄이 얼만데? 나 얼마 받을래? 이랬다가는 피만 비교했다가는 나중에 완전히 큰코 다칩니다. 요렇게 초기 진도의 그 재개발 입주권도 조합은 분양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높게 하기 쉽다는 뜻이죠. 이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 나중에 간평 얼마 받을 건지 그거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되도록이면 초기 진도인데 피가 높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투자 안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이때 들어가는게 굉장히 좋은 투자였습니다 어둡던 시절에 지금은 어두운게 아니고 이때 더고평가되가 있습니다 진짜로 싸게 살려고 초기 진도를 들어가는데 더 고평가되어 있다면 뭐 일찍 들어가는게 크게 이득이 없죠 그죠 어, 오히려 감정평가, 내네 명찰 정도는 받고, 요때 들어가는 게 투자 도 굉장히 좋은 팁이고요. 조합은 분양가 얼마인지 하고, 어, 그 다음에 아까 감정평가에 그 받고 나면 나머지가 피니까, 피가 얼마 정도 될지 요거 알고 들어가는 게 답이고요. 그 다음 분양평형 신청은, 어, 일반 분양이 많이 없을 평형을 먼저 1순위에 신청을 하고, 어 그리고 일반 분양이 있는 평형은 그냥 삼순위에 해놔도 언제든지 이거는 됩니다. 그냥 삼순위에 하는 거는. 왜냐?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분양하는 평형 중에서 가장 큰 평형을 또삼순위에 하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어, 그렇게 하시는 게 답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때 투자가 옛날 대비 그냥 막 학급의 투자라고 그냥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급의 투자라고 보면 어, 감정평가 받고 아까 갖고 내가 이제 평형을 신청하는 거죠. 이때 일반 분양을 아까 없는 큰 평영을 신청한다든지 뭐 이런 그거를 관리계획처분 인가전에 투자하는 거를 저는 중급의 투자라고 보겠습니다. 중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상급의 투자는 아까 뭐 이주기간에 2주 이주비 나오고 나서 투자금을좀 작아져 있을 때 투자를 하는데 그때 물건을 잘 골라야죠. 그때 잘못 고르면 또 피를 꼭지에 뭐 잘못하면 사기 때문에 가장 또학급에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안전도 면에서 상급이라고 치면 아까처럼 이미 2주 기간에 이주비다 나온 그 물건을 어 조합원들이 일시에 팔아야 될때 그때 형성되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게 기회비용 대비 어쩌면 피는뭐요때보다요때보다 물론 좀더 주겠죠 더 주지만 묻어두는 그 세월이 기회비용을 확 줄일 수 있고요. 관리 처분이 나고 나서 이주비 지급되고 난그 이후에 신청하고 난 이주비 신청하고 난 이후에 투자는 투자금을 확 줄이고 무어들수 있는 그 기간에 기회비용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요게 웬만큼 정도만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어, 선정을 해서 사면 가장 저는 상급의 투자가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가장 최상급의 투자는 싸게, 아직 재개발 바람이 눈앞에 가시화되기 전, 뭐 평당 한 3,400 정도, 주택가격이 평당 3,400인데 구역 지정 전이라는 거죠. 요 정도의 금액일 대 들어가갖고 그냥 묻어놨다가, 어, 어느 날, 뭐, 동의서 받으러 다니고, 75% 동의가 충족이 돼가고, 개발 구역 지정이 된다고, 오해서 요원들이 막뭐 받으러 다닌다가, 그 이후에 소문이 나서, 평당 그게 5,600이 되고, 뭐, 6,700이 되고, 7,800이 되어 가는 그 시점, 그 이전에, 이때 사는 요 집은 가장 상급의 투자예요. 이때 샀다가, 한 2년쯤 뒤에, 어머나, 구역 지정이 되려고 해, 할 때, 그냥, 한 3,400에 샀는데, 7,800에 팔면 되잖아요. 이런 구역이 잘 있냐 말입니다, 근데. 소문도 안난 구역이 잘 있냐고, 해 요게 <웃음> 사실은 가장 상급입니다. 딱 사갖고, 하나짜리를 뭐, 한 두세 개, 세네 개로 확 쪼개가 감아 들고 있는 거죠. 가장 상급의 투자겠죠. 근데, 상급의 투자라고 해놨는데, 구역 지정이 안 되고 무산이 돼갖고, 그냥 가장 또 최악급의 <웃음>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운도 좀 따라야 되겠죠. 어, 이런 것들이, 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여러가지 단계별 뭐 투자를 할수 있는 그건데 꿀팁이라고 했는데 낚였나요? 꿀팁이 아니었나요? <웃음> 어, 잘 새겨서 들어보시면 안에 꿀팁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웃음> 음, 너무 길었습니다 그죠? 어, 좋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어, 투자 방안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